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주혜라는 재벌 며느리 입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조건 막아야겠지요. 그런데 주혜라를 남유진과 결혼시키는데 있어서 남씨 집안의 찬성 반대를 확인해보면 남만중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첫째 남지석은 정겨울을 그리워하고 있어서 사실상 반대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고 둘째 남현석은 직접적인 의견은 표출하지 않았는데요. 태기하게도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이주애라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차영란은 정겨울한테는 매일같이 없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구박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주애라의 집안에 대해 파악도 안해보고 바로 남유진과 결혼을 시키려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대부분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은 혼사가 있을 때 상대방 집안도 확인해보고 결혼을 시키죠. 재벌집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일반 평범한 집안에서도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상대방 집안은 확인하고 혼인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차영나는 정겨울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없는 집에서 왔다고 그렇게 구박해놓고 주에라한테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물론 차영나는 주에라가 똑똑해 보이고 센스가 있어 보여서 집안에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건 사회생활 관념의 측면에서 주에라를 봤을 때의 이야기이고 아들과 결혼시키려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차영란이 아니라 그 누구든 주에라에 대해 더 자세하게 파악해본 다음에 결혼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차영란은 주에라를 아들과 결혼시키는데 묻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강한 복선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에라는 과거의 술집 여자 였습니다. 주에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세연을 죽이면서 까지 본인의 과거를 숨기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신분세탁을 하려 노력 중인 것이죠. 그런데 이건 주에라뿐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차영란도 과거의 술집 출신 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영란이 주에라를 믿고 좋아했던 건 두 사람이 비슷한 과거를 가졌다는 복선입니다. 그렇다면 차영나는 어떻게 재벌집에 입성했을까요? 여기에는 남편 남연석의 과거와 같이 연동시켜 예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남연석은 비밀의 여자 홈페이지에서 등장인물 소개 중에 가장 나쁜 인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악당의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작품 중후반부에 가면 주에라보다 더 심하게 나쁜 짓을 벌일 수 있는 인간입니다. 남현석은 현재 yj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죠. 지금은 너무 높은 자리다서 격식을 차리며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의 남현석은 아주 망나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당으로서 지 멋대로 행동하고 바람기도 있어서 많은 여자들과 물란하게놀아났을 것입니다. 아들 남유진의 모습과 흡사했겠죠. 남현석은 과거의 형인 남지석을 사고로 위장해서 크게 다치게 만들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을 것입니다. 남현석은 형을 공격했다는 것에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고 술독에 빠져 살다가 어느 술집에서 일하던 차영란을 만나다가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지금의 남유진이었을 것입니다. 남현석은 술집 여자를 만나서 임신시켰다는 것을 아버지 남만중에게 도저히 사실대로 이야기 할수 없기에 차영란을 좋은 집안의 여자처럼 꾸며서 신분세탁을 시키고 결혼을 허락받았을 것입니다. 차영란은 현재 주에라의 과거를 모르고 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잘 어울렸던 것은 비슷한 과거를 갖고 있어서 말이 더잘 통하는 것이었고 추후 차영란의 과거도 공개가 되며 주에라 차영란 모두 술집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통쾌한 복수로 이어진다는 복선인 것입니다. 서태양은 주애라가 장미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될테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겨울이 술집에 대해 파헤치다가 술집 사장에게 차영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차영란은 그토록 정겨울은 괴롭히 고 못된 짓을 해나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겨울에게 과거가 들통 나고 남시 집안에서도 내쫓기는 그런 거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정겨울 가족을 무시하던 차영란 그녀는 추악했던 과거가 드러나면서 정겨울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술집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며 울고 비는 장면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이 왜 주애라를 며느리감으로 들이는데 있어서 아무 의심도 안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런저런 해답들이 떠오르셨다면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겨울이 주애라 남유진에게 완벽한 복수를 이루고 차영란도 과거가 들통나서 집에서 내쫓기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